자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강의를 해야 된다. 어쩌면 제 처음으로 강의하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공부해야 될이 신의 세계. 자 신의 세계와 이 육룡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것이 계속 밀렸다 그지 그런데 안 가르쳐 준 것은 내고의적인 뭐 것은 아니고 자전 어떤 명목으로 해서 이것을 자꾸 맞게 되었고 자꾸 밀리게 됐는데 이 신이라는 것이 도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왔는지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편법으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어떤지도 잘 모른다 그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신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이전에 배우기 이전에 이 신이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탄생해갖고 지금은 이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금 말해야돼 그죠? 최초에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그 과정이 엄청난 긴가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인간 최초로부터 가는 거예 최초. 인간의 태초의 세계, 처음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맞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못 풀게 한 이유도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게되 우리가 그동안에 음. 인디언이 아니고 아메리카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것이 내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sns도 날라오고 메일도 날라오고 막이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관점은 중요한 관점은 이것이 우리는 한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글이다. 이런 말에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갖고 내가 계속 이것을 들어방법요 진짜 한글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동안에 이 어메이징 그레시를 해갖고 사상 최대의 히트작이죠. 특히 그것이 또 어떻게 찬송가로서 전연대 내려왔기 때문에 엄청난 일인데 자 결국은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원주민들이 부르는 여기에 우리는 인 체로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한 부족인 체로키인들이 이 애국가삼아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최고의 노래예요. 애국가라뭐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최고의 노래일 것이고 계속 불러왔던 그 노래다. 그러면 이 체로키인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우리는 편곡되고 작사돼갖고 영국 그 신부님이 그랬지 목사님이 그랬나 신부님 그랬나 자 그래서 이것이 편곡되갖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우리는 찬송가도 부르고 우리는 일반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대히트를 친 노래다 그치 그런데 그 원본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편곡 뒤에는 어떻게 이 영어로 편곡된, 작사된 이 노래를 불러왔다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원주민들의 그 원음이 막그 유튜브로부터 막 퍼지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것도 알 수가 없어갖고 계속 부르기만 불러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속에는 우리는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따지게 되면 이 한글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조선 말이다. 조선어다 조선어 이것이 우리는 조선어라는 것이다. 자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이 천부경, 천부경의 그키를 우리는 알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대 문화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어요. 자, 여부, 여러분들이 천산이라는 소리 들어봤나요? 천산, 천산, 산인데 천산. 중국에 가면 천산이라는 게 이제. 이것이 중국에 있는 천산인지, 알타이 산맥에 있는 천산인지, 이 만주에 있는 천산인지, 이거는 절대 알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자, 그러면 그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세계 지도가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아프리카고, 여기 글자가 있어서 내가 못 그립고,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인도고, 여기가 중국이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유네스코에서도 한민족은 1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민족은 1만 년의 역사. 그러면 거기에 한민족은 이 한국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환민족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우리 지금의 코리아가 아니야 코리아가 아닌 이 한민족이에요 한국 그러니까 자이 지점 정도 되겠지 대륙의 중심이니까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이 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상고사를 연구하다 보게 되면 최초로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이 한인 한우 이렇게 내려오죠. 그지? 한인이 먼저 내려왔죠. 그지? 한인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한 것이 그 역사가 1만 년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 한족이 어디에 천산으로부터, 그러면 천산이 이근방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이근방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천산이라 하게 되게 되면 지금의 표기로는 기련산이에요. 기련. 그렇게 그러니까 소원, 할, 기자예 련자는 어떻게? 이 하늘에 닿을 련자다. 그러면 소원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산, 그것이 바로 천산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 천산을 티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티벳인지 어느 만 우리가 이렇게 제일 깊이가 많은 호수가 있죠? 바이칼 호수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바이칼 호수와 저 알타이 산맥과 이 기륜산 사이에, 여기서 전개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국이라는 것은, 여기에 우랄 알타이 산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천산이 있고, 여기에 바이칼 호수가 여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거는 산이 있고, 벌판이 있고,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황국이에요, 황국. 자, 한국은 우리가 어떻게? 한인시대, 한웅시대,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우리와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 당군시대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또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수렵사회예요. 수렵사회인데 그때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말때나 한 아버지 부모 밑에서 10명, 20명 이렇게 누구 말 때나 태어나는 것이 예사라는 거다. 그럼 우리 그 실태를 조금 알고 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인류 종족들이 어떻게 펼쳐 갈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국 시대에서 이렇게 이제 한웅한웅 한웅 시대가 이렇게 막 펼쳐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이때의 그 종족들의 삶은 대부분 다 수렵 사회예요. 그렇게나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동물도 찾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 한군데 정착해가지고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동굴로서 집을 짓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모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여러 명이 이렇게 났는데 그때는 생명이 짧았어요말 살아봐야 한 30년, 40년밖에 못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부모가 자식들인데 다 뭔가 가르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많으면, 지금은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뭐, 손자들도, 뭐, 취직해갖고, 돈 벌어갖고, 할머니인데, 용돈도 갖다 주는 시대로 변했지만, 은그 당시에는,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큰아이는 무조건 독립을 해가는 겁니다. 큰아이부터.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 마을에, 내가 너무, 뭐, 말씀을 안 하나 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 당시 아버지는 큰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제일 많이 컸기 때문에 이 수렴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겠지. 가르치기만 면그 순간부터 큰아들부터 독립해 나가는 거야요 큰아들부터 독립해 나간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끈가 없었단 말이야 먼저 점령을 하게 되면 자기 끄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이 있으면 큰 아들은 이렇게 갖고 여기서 우리는 또청착을 하게 되고 작은 아들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청착을 하게 되고 나머지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누구 차지? 막내 차지, 막내 차지 알겠지 그러면 한국의 시대가 이렇게 전해져 오면서 이것이 갑자 이렇게 막 펼쳐 가겠죠, 동서남북으로. 막.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위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죠 환경이 그때는 1만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꾸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펴져 나가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고대시대에서 제일 흥한 시대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치우천왕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들어봤죠? 치우라는 거. 치우는 뭐고 도깨비같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상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은이 치우천왕이 보통 한 B.C. 한 3천년경이에요. 치우천왕이 B.C. 한 3천년경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정확한 그거는 없지만 치우천왕이 한 300년 동안 통치했다는데 300년 살 수는 없었고 그 치우천왕이나 목적 속에서 여러 왕들이 있었겠지. 부족들이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여기서 지금 치우천왕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어메이징 그레스의 우가 오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호대갖고 잘못 설명한 것을 내가 바로 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3 0년 BC 3000년경에 이전 세계 문명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자, 전 세계 사대 문명 발상지가 어디죠? 자, 여기 중국에 보게 되면 항아 문명. 그 뒤에 보면 인도 겐지스 강의 그 인디아 문명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인자 강 유프라테스 강부터 여기에 문명 그 다음에 이쪽에 이집트 문명 이를테면 이것이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한 3천 년 정도의 BC 3천 년 경에 그래서 이쪽저쪽 한 500, 500년 5 0 0 기점으로 문명이 발달하게 되죠 몇년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에서 중국산에 보게 되게 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월등하게 큰 것들이 미국산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왜 공개를 못하느냐 이 말이야 그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게 되면 그것이 산이라고 하면 이 정도 되겠죠 자, 이게 중심이다 중심. 자, 인더스 문문과 인더스 문명과 하가 문명과 메스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저쪽에 어떻게 이집트 문명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산이에요. 그럼 산 위에 누머냐이 바로 천산이 있는 거예요. ,이?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황국. 무슨지 알지? 한국인. 그러면 한국이 만들어지고 이 형제들이 이렇게 펼쳐 나가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는 4대 문명 발상제예요. 그거는 항상 큰 강과 산과 이렇게 덜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 이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당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였겠노? 자, 여기서 우리는 펼쳐 나간 민족 중에서 하나가 이 동의족으로 얘기하게 되면 일종의 동의족이다. 여러분 동의족이라 많이 들어봤죠. 동의족이 오면서 이것이 빛이 한 3000년경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당군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당군이 4500년 가까이 되죠. 그러면 당군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당군 시대가 만들어졌을 때가 이, 이 동의족이 오다가 이게 빠진 거죠. 그치? 이것이 바로 백두산을에서 우리가 백두산 근방, 연해주 근방에서 여기서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 당군이 우리는 백두산에서 개국을 했다고 했다 그지 신비에 뭐 있었다고 했는데 아주 정확한 그게 없어지쁘고 막 이러니까 정확한 거는 없지만은 이 동이족, 이네 개의 문명 발상지와 더불어서 이 동이족이 이렇게 백두산으로 오가지고 이 연해주 근방에 그지 연해주 근방과 우리 한국, 중국 이게 처음 다 있겠지? 그렇긴 해, 뭐 북경 미남이다, 그지?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중국의 항아 문명을 제외한 항아 문명과 이것이 일치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동이족이 오다가 또 떠들쳐 나간 형제들은 어디로 갔겠나? 또울러 갔겠지, 그지? 예를 되면 울러 갔다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이제 시베리아를 넘어서 우리 알래스카를 지나서. 아메리카로 간거예요 아메리카로 그지? 자이 아메리카에 가갖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여기 있는거예요 그치? 자이 시대에 넘어가가지고 이것이 가다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인카라는 이런 문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는 마야문명이라는 것이 있다 인카는 한참 뒤에고 이때 마야문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역사의 흐름이 이 천산을 기점으로 해서 황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결국 세계 인구는 전부 다 형제라 형제 지금 서로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움을 하고 싸움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이 세상이다 결국은 항아문명과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형제된 거야 그러면 한국어라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죠. 제일 막내가 그 지역을 지키고 있다. 었는 막내가 막내가 지이 막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예요. 그치? 막내가 지키니까 힘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천산이라는 것이다. 천산. 그러면 이 천산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하자고요. 자, 이 천산에서는 뭔가 이 종족을 다스리고 형제를 다스리고 나아가서 살수 있는 방법을 가리실 때는 우리는 큰 뭔가 있어야 되겠지, 그제? 자,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하게 되게 되면 이 한국에는 큰 세계의 우리는 비문이 있다, 비문. 세계의 비문이 있다. 이 세계의 비문이라는 것은 세계의 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치? 비책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돼서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비문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한 비문은 어떻게? 동의족을 통해서 이 한국까지 온 거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천부경이라는 거죠 이한 개는 천부경이고 이것이 어떻게 인디안 우리 체로키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서 하나는 세계의 큰 비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 천부경으로 이렇게 그런데 다 골고루 안준것 같아 이? 내가 보면 한 개는 이 천부경으로 해갖고, 이 당군 쪽으로 내려왔고, 한 개는 어떻게 저 이쪽으로 멀리 가는, 멀리 가는 이런 인디안 쪽으로 흘러갔을 것 같고, 하나는 어떻게 일로 안 왔으면 일로 갔겠지. 그쵸? 분명히 이게 또 하나의 이런 비문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한 개는 또 유능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은, 이쪽으로 인디안, 여기 이게 우리가 인도가 있다 그제 인도가 있으면 인도 남부에 가게 되면 한글 말하고 똑같은 말을 쓰는 민족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쓰는 민족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실론에는 실론에는 국정 교과서에 한 민족은 어떻게 1만 년의 역사라고 구구책에 우리 역사책에 1만 년의 역사라고 딱 적혀 있다 이 말이야. 그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온 민족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 비문을 하나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비문은 우리는 뭐겠나? 지금 한글말을 아이다이 말이야. 한글 말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은 한글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려온 이 상형문자를 기반을 해서 한자가 정착되고 그것이 부르는 음을 우리는 표기를, 우리는 한글로 표기했을 뿐이다. 그러면 한자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한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인디언들이 부르는 말은 한자 말이고 지금의 우리가 하는 이 한글 말하고 똑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지 아닌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 그치? 들어봐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보고 이제 또이야기합시다 자, 그러면 이 갖고 여러분들이 나눠준대. 한번 들어보자. 인자안들이 지금 부른 거. 어, 지금 인자 캐루키인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 노래 그대로예요. 어. 음, 그래서 거기서 부르는 애국가예요. 음, 음. 그러면 지금 내가 준데 대해서 준 말에 대해서 조금 예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옛날 말에 속에서 이 중복음이 있어요. 중복음. 예를 들게 되면 그게 가, 세 이렇게 놓으면 서하고 이하고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발음에서는 가, 세, 이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렇게 듣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유, 내, 이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요게 약간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어져 가는 것은 요두개 단어들이 이렇게 복합으로돼 있는 이 말들은 길게 이렇게 이어져서 그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그렇게 알아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144자로 돼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뜻도 모르고 뭐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제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짚고 한넘어 가자고요. 그러면 짚고 넣고 가면 여러분들이 이천부경에서 어? 천부경과 이것이 어떤 세계로 이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천부경 육의 비밀의 세계 속에 과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또 그대로 부르는 거 그리고 저는 존경스러운 거는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것을 그 파는 그대로 한 개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이어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우린 증말 대통령 그렇게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 저 아메리카나 뭐 우리 한국이나 저 유럽이나 전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민족이고 결국 올라가면 다 똑같은 민족인데 서구 형제들끼리 지금 뭐사움을 하고 있는 거야, 이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거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 저,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 그, 지금 뭐, 인류의 전부 할아버지게 되겠지, 그치? 이 할아버지가 이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준이 비문이 세 가지라는 것이다. 하나는 천부경이요. 하나는 이거인 것 같고, 하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데,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신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는 어제날 1, 2, 3번째이 비밀문이 있어요 뭐 노래 속에 무슨 비밀문이 있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게 또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면 이 노래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세계의 문이 있는 거예요 또 무슨 해가 멍청한 이야기 하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기 가 위한 방편으로 이 노래하는 거예요 다스리기 위해서 네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하는 것은 똑같아요 거기에 이 단어만 바뀌기 말하는 게 한자만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누구말따나 인생가에 인생가 누구말따나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너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뭉쳐서 살아가라는 노래에요 지금 오늘 푸는 것이 이거예요자 두번째는 이게 진홍가예요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인자 영을 다스리는 나군 조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다 이 천궁의 시계로 여러분들이 가라고 부르는 노래예요 뭔지 알겠죠 자, 그분의, 이제 세 번째는, 이, 이, 그, 뭐고, 이제 부족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딸들이 시집을 갈 때,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우리는 축하곡이에요. 무슨데? 얘 자, 그러면, 우리는 노래 목소리는 똑같은, 음? 똑같은 말로 넣었는데, 하나는, 초상을 지갖고 좋은데 갈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는 노래고 하나는 지금 현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고 하나는 어떻게 딸을 시집 보내면서 우리는 축해 주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 거기는 우리는 슬픔과 애한들이 다 담겨져 있겠지 그죠? 슬픔과 애한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묶음 한묶음을 완벽하게 내가 풀어주려고 그래 한묶음 한묶음을 풀어 주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풀어 가니까 어떻게 너구는 어떻게 살아라 이것을 푸는 거예요, 그렇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는 푸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에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삶이 살다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저 이주해갖고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번져서 우리가 행사를 해갖고 개척을 해나가는데 엄마 할아버지가 있든 엄마 할아버지가 그 무덤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노 거기서 못 떠나겠지 그치? 그래서 그 우리는 어떻게 이진홍가로서 일단 어떻게 전부 다 우리는 천국으로 누군가 잖나 천상세계로 아니면, 낙원, 조선으로, 이 영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떠났으니, 너는 여기에 미련도 없이 또 가라는 거다 이? 그러면 그 살아가는 공간에는 어떻게, 동물도 난, 남아오고, 부족들도 날아오고, 막 전쟁하고, 사함을 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지? 지금 우리가 옛날에 인디언들 영화들을 보게 되게 되면, 옆에 부족끼리도 사함하고 그지? 그 정착민들하고 이게 새로 개척하는 사람들하고 사암도 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갖고 있는 신생 이런 부족들이 또 쳐들어오기도 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애안이 닿게 있고 위험성이 부되어있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어떤 것이냐면 오늘은 이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분은 더 들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건데 여러분들이 날아준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뭐 한글이 들어 있다. 뭐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아. 조선어가 들어 있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속에는 아주 충만된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살아가는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쭉 살아 가다 보면 이렇게 여기서 부족이 하나 생겼다. 그죠 자, 땅을 개척해 나가야겠지. 우리는 어떻게 큰 장남은 먼저, 먼저 나간다고 그랬지. 장남이 먼저 가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또 개척해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부족들이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데는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창의 요인이 생기겠노.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미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해결을 하고 지게 미련을 착버리는 거야. 버리면서 여기서 해결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는 게 뭐가? 여러분들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먹고잘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 가르치는 것은 누가 해결? 잘먹고잘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누 말했나? 할아버지가 이 손자들이 잘먹고잘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문을 던진 거 알겠나? 그죠? 맞겠죠. 비문을 던진 거라.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는 글도 없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말로서, 노래로서 전달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고의 간직해왔던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노래 가락을 한번 보자. 지금 어떻게 뭐이 노래만 들어갖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글자, 글자가 중국 남방을로 하면 영어도 있다가 뭐 한글도 있다가 뭐 한자도 있다가, 뭐 한자도 있다가 막 이렇게 놓는다 그거 가지고는 해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사를 한번 보자고요. 모든 곡주에는 이렇게 가사가 마디마디마다 마디 가사가 있다면 여기에 정해진 글자들은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죠 마디마디마다 똑같아야 노래가 되겠지. 이것이 뭐 길었다가 짧았다가 이렇게 되면 그 노래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나은 건 이거는, 이거는 한국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건 한국말이 아니라 고래 말이다 겨레말이다. 겨레말. 겨레가 뭐지 민족. 자, 겨레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겨레는 이건 응? 꼬래라 꼬레. 그지 꼬레야라고 했잖아. 겨레라는 것이 민족이에요, 민족. 그러면 저쪽이 가게 되면 서남, 아프리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뭐, 꼬래뭐 어? 깨로이 뭐 깨토이 뭐 해갖고 이렇게 막 말이 만들어져 가는 거야. 그러나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런데 우리 이제엄마는 겨레라는 말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오래된 고조선 왕들 보게 되면 겨자 뭐 이런거 많이 있었어요. 렛자 이런거 발음하기도 편하고 렛자 왕 이름도 그런게 많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겨레라는 말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역사를 알아야 우리는 하겠지 그치 처음에는 우리는 1만 년 전에, 1만 년 전에는 우리는 한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것이 한국이, 한국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잉. 한국이다잉. 우리는 이 한국이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잉. 이렇게 노르면서 이제는 어떻게? 정식적으로 나라가, 정식적으로 나라가 이것이 우리는 당군이다, 당군. 그제? 당군이 우리가 고조선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이 우리는 이 조선이다. 그치? 그런데 한국이 조선이고 한국이 우리는 조선이고 그 다음에 이 당궁이 이것이 고조선이야. ,이? 그러면서 이 고조선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 부여 박제 뭐 해갖고 청나라 나눠라 이렇게 뭐 우리가 다 내려온 거야. ,이? 이렇게 내려와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따고 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백두산에서 했다니까, 그제? 그럼 북한은 그냥 조선이라고 썼고, 이거 쓴게 없을 때는 우리는 한국이라고 썼고, 이거는 똑같은 거야, 그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중국이나 이것이 전부다 한민족이야, 그제? 이것이 동이족의한가일 뿐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이조 이소, 이조, 이조선 때, 우리가 한글이, 한글이, 어떻게, 세종대왕이 죠 그지? 세종대왕이면 지금 정도에서 한몇년 정도 되겠노? 한 500년? 600년? 이세종때 한글이, 한글이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공포는 했지만은, 그 이전에 올라가게 되면, 전부 다 이것이 한자예요, 한자. 그 이전에는. 그지? 여러분, 천무경도 한자잖아. 한자가, 어떻게? 발음을, 지금 한글 같이 발음을 하는 거예요. 한자를 우리는 읽을 때 한글 같이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이, 그렇게 세종대왕이 대단한 거예요. 그지 발음하는 것을 한글 글자로 표기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한글이래요. 그러나 그 근본은 처음부터 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이 위에 조상을 알기 위해서 한자를 없앤 거는 굉장히 실수일 수도 있다. 앞으로는 한자도 빼야 된다. 자, 그래서 천부경이 한자로 내려와 있다. 그지? 그 이전에는 또 다른 글자로 그 내려올 수도 있다. 그 이전에 내려온 것이 한자를 만들면서 내려온 거다. 그지? 그러면 이 한자가 내려온 것이 우리가 오래된 개념이겠지. 그지?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 당군 시대, 당군 이전에 조금 더올라가서 당구는 우리가 bc 우리가 한 2500년 정도 된다. 그지? 당구는 bc 한 2000년. 기원전 한 20, 2500년 2 정도 되고 그 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문명이 있어요. 문명이 그래서 우리나라 4대 문명 발상지가 이것이 한 3000년대 bc 한 3000년 bc 한 3000년에 우리는 4대 문명 발상지가 있다. 그 중에서 한개 빠진 것이 우리는 뭐냐? 쓰안이라는 것이다. 사안. 중국의 쓰안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쓰안에 가게 되면 지금 또이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보다 월등하게 많고 월등하게 크고 월등한 것이 있다. 진심박이런 묻으면 상자가 아니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공개 안 하는 이유도 있다. 자, 그래서 이 스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빠진 거야. 아니? 그러면 목적이 이것이 한국의, 우리는 이거 내가 발음이 좀지었지 이거는 환, 한이다. 황국이다. 한국. 그냥 우리는 한국이 아니라 한국이. 한국의 이것이 필요한게 분명하다는 거다. 그러면 이 한국의 이 정착지가 여기다 있는 거죠 그지? 여기서부터 우리는 항아 문명, 그막큰 형님이 항아 문명 갔으면그 다음에 작은 형님은 인더스 문명으로 만들었고, 그동생은 그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만들었고, 그 위에는 이집트 문명, 한 개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마야 문명을 만드는 거야. 이것이 빛이 한 3천 년경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동이족이 이렇게 넘어면서, 오그 다음에 한 500년 뒤에 우리가 이 당군이 개국 하는 거예요이사대문명파상지가 번창을 하고 여기서 또 떨어져 나온 것이 우리는 당군이 되는 거예요이 당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북경으로부터 시작했고 연해주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동이족 그 다음에 이것이 동이족이동이족이그 흐름이다 그래서 저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면 예를 들겠고 천부경이 한자로 되어 있었다면 이것이 한자로 되게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당군이 오는 시기와 이쪽으로 넘어간 시기가 그 이것이 더 이전이겠지. 비슷한 게그 이전에서 이 그림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천부경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한 7,000년에서 9,000년 정도 됐다 했잖아. 그러면 이것이 넘어가가지고 한 3,000년, 4,000년 되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그러면 거기는 우리는 세계, 우리는 비문 글자가 있는 거야 그럼 하나는 천북이고가 하나는 이구고 한 개는 어딘지 몰라 어쩌면 이쪽으로 자 인도 쪽으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저 이집트 쪽으로 넘어갔는지 그두 중에 한 개일 거야 거기에 분명히 망하겠다 그건 찾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지 또 세월이 또이거같이 내가 천북기구를 풀게 된 동시가 또 그렇게 인간사람이또 있을 거야. 분명히 나타날 거야. 때가 되게 되면 내가 천부경을 풀고 난 뒤에 지금 딱 9년째에요. 정확하게 9년째에요. 딱 9년이 지나자. 이것이 풀리게 는다 다음 9년이 지나면 어떻게? 아마 그게 나타날 것 같아. 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오래 살아야 된다. 그것까지 풀려면 분명히 그 비문 한개가 있다. 이. 비문 한개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흐름에서 이 한자의 흐름 한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운대방이 뛰어난 거는 이 한자가 발음하는 그것을 우리는 한글로 만들어 갖고 옮기 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발음한 거는 어떻게, 인디안도 발음한 거똑같은 거다. 말이야. 그죠? 우리가 발음하는 거나 인디언들이 발음하는 거 똑같다. 그러면 똑같은 민족이 똑같은 언어를 썼다는 거다. 그죠? 그러면 왜인디언들이 그것이 좋아 갖고 그것을 가져갔겠나? 이거다. 이 말이야. 자, 여기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린 형제가 많을 거야. 그지? 많이 있으면 멀리 못 가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큰, 큰 형님들이 먼저 멀리 가게 되는 거야. 이야기했지 먼저 양떼도 모고, 노서도 모고, 이렇게 가서 멀리 가게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멀리 가다 보게 되면 양이얼마나쓰려져있겠나 그지? 자, 가면. 자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에서 이야기하는 천부경 유교 비밀로 푼 이런 인간의 융적 세계를 우리는 설명을 안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참먼 길을 가는데 먼 길을 가는데 내가 생명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은 불안하겠나 안 불안하겠나 당연히 불안하겠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가 죽어도 나는 누구말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또 힘이 생기겠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준게 뭘까? 이 손자들이 가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준 것이 바로 이거야. 그러면 이것만 갖고 옛날에는 말도 잘 없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전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한계를 주는 거야. 이. 그러면 이걸 갖고 가는데, 그 속에는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야. 하나는 살아가면서 사는 거. 하나는 죽은 사람들이 낙원 조순으로 가는 거. 낙원 조순이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 낙원 조순이다. 조순이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딸을 낳아가지고 딸을 시집 보내게 할 때, 이때 우리는 축하곡이 이 어메이징 그리이스라는 그래, 그리, 어메이징 그리스 속에는 똑같은 말을 하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좀다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부르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개씩 한 개씩 내가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체로키인들의 우리는 애국가며 가장 애창곡인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풀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올바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목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항상 그렇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문구로 똑같은 문구로 한 풀로 보세요. 유네 내가 그지요 유내 랑낭 <claws> 이유레치 니가 구영 대희 아, 뭐 불러갖고는 잘 안되겠다 자, 낙원 조선 위유로세 니가 구영 대희 봉, 나. 자, 제가 이게 적어준 거, 똑그대로지 그치?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이로 쭉 뺐다 해가지고, 뺐다 해가지고, 거기 이가 들어있고, 뭐 이런 거는 지금 틀린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단자이기 때문에, 아, 이, 어, 이, 오, 이, 이런 거 들은 거는, 이 발음이 한 개, 이 자가 더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법칙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유는 뭐까? 여기 있을 때는유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 처음에 있는 것은 뒤에도 유자가 있지만, 처음에 있는 것은 잊지 말아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것이다. 기억하고, 네. 여기서 우리는 내 하면 안에 넣자 이것밖에 없다. 이거는, 내는 이거다 내라고 적어놨어. 그런데 이 뇌는 우리가 어떻게? 해? 이 성전이다. 천산의 한국의 이 천궁이라는 거다. 왕궁이라는 거다. 예제죠? 사진에 찾아보면 이 성전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내라는 것은 낭낭. 낙랑, 우리 낭낭이라 하게 되면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고 이 천국이란 말이야. 이 천국이 잊지 말아라는 것이다. 이 조선 이 천국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러면 이유가 내지 뭘까? 이 유를 알아야만이 되는 유는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이유, 그지 우리가 이 유, 레지,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알지다. 이건 알지예요. 올레아와 알지. 네가 알게 되는 이유, 이것을 알아야 되는 유다 하는 거다. 이? 왜 알아야 되겠노? 내가 이, 이것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캄차카 반도를 지나서 알레스카를 지나서 아메리카를 지나서 저 남미까지 가는 게 얼마나 많은 세월이 그리고 이게 우유국질과 애한이 담겨져 있겠노. 그지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풀어가네. 그러면 이유래지. 자, 이 조선의 낭낭을 잊지 말하는 것이다, 천국을.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잊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네가다이가니 자는 이거는 당신이다. 우리가 우리 교회 가게 되면 너희들이 어쩌고 이렇게 하지 니가 어떻게 이거는 한자에도 니래.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래. 너와 우리다. 그렇게 계획하면 우리 이라잖아. 니하고 거지, 우리. 그런데 가는, 이거는 집가짜래 그러면 우리 가족이 이거다잉. 니가 하는 거는 우리 가족이라는거죠 구영, 이거는 구원할 구자에 우리는 영원히 영주다. 그렇게 니 영, 니를 구원을 해준다는 거다잉. 너가 가족들을 구원을 한다. 어떻게? 큰기쁨으로 그래, 이렇게. 예를 들게 되면, 자, 이것을 잊지 말아야. 지상 조선을, 저, 천국을 잊지 말고 알게 되게 되면, 너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너희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 지금 교회의 그건 똑같아. 응? 근데 교회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흘어가서 <웃음> 그렇지. 지금은 또, 그 내용이 똑같아. 자, 두 번째는 낙원, 이렇게 뒤에 보게 되면 낙원조선과 조선낙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분명히 낙원조선하고 조선낙원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낙원조선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조선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황국시대에 이 지상천국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다. 그게 위유로세 하는 거다. 로세,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전민사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한자예요, 한자. 임 자, 위, 위가 뭐예요? 지키고, 어? 지킬, 지킬 위자에다가, 이거 남겨야 줄 우리 유자예요. 그 지키고 남겨야 된다. 로세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돌이고, 이거는 인생이다. 셋째는 나이가 아니고, 한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죠? 그러면 네가 한평생동안 한평생동안 낙원조선을 지키고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거다. 그래 되겠지? 우리가 여기 궁준이 있으면 네가 한평생동안 이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응? 우리 가족들은 복과 행복과 지금 잘살게 잘살게 우는 구원을 받게 돼. 영영자는 그제? 이거는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얘기다 이것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예를 들게 되면 니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니가 어떻게 큰 기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니가 이것을 지키야만이 너가 가족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잘못과 잘살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다. 이뭐 교회의 뭐 성경에서 나오는 그말이그 말이다. 그제? 너 같은 말이다. 응. 응. 아니지. 그 지금 천국에서, 한국에서 이게 누구말따라 본국을 지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한국에는 이게 성을 하나 지인한 거야, 있어 내는 성이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은 절,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러그 속에는 엄청나게 낭강 절공과 이낭만이그안 들어가게 되면 우리 바티칸 시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지? 우리는 큰절공 바티칸 시국이라서 그것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 본부에. 공부에 있으면서 이제는 사람이 떠나가는 거야. 형제들이 이제 개척해로 살면가 여기는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낭낭 조선은 만들어져 있는 거야. 낙원 조선이 낙원 조선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형제들이 이제 다른데로 이제 개척을 해 나가잖아. 개척을 해 나가면서 이 노래를 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니와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살수 있고.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으면 죽어서 어떻게 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존을 열심히 잘하게 되게 되면 지키, 그렇게 교회도 지키고 저를 지키면 지키면 우리 가족들은 행복하게 잘살 것이다. 이 소리다. 그렇게 얼마나 이런 말을 갖다가 정말 대단한 말을 했지. 그렇게 조선이 얼마나 옛날에 그 조선 한국이 정말로 대단한 거다. 자, 우리는 두 번째 문구를 한 가목. 자, 이문그 마지막이가 마디 틀리면 그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략하게 적어보자. 가세로히똑묶구 가다는가 똑같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말이 내려한다 해가지고, 우리말에 내려한다 해고 이때도, 그, 어? 이거 있을 때도 우리가 이러면 내려라는 말이 있는, 이거 아니다잉? 처음부터, 이게 처음부터 한자라는 거다잉?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없다잉? 단지, 이때 우리가 부르던 말을 한국으로 지금 옮겼을 뿐이지, 한국말이 이때 있을 수가 없는 거야잉? 그러니까 한국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겨울의 말이다잉? 코레아, 꼬레아, 꼬레아 말이다잉? 좋말이다좋습 말. 자, 가세, 그러면, 가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초상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 그, 진원곡이라든지, 사천가라든지, 이런데 보게 되면, 가세, 가세, 이런 말 많이 넣어이 가세가 뭐고, 그냥 그리 가는 가세,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가세는 아름다운 세상이야.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은, 원래 이것이 영혼의 세계야, 이? 이것이 바로 천국 세계, 가설라는 것은, 이것이 원래 천국 세계라는 거다. <웃음>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 몸이, 몸이 들어가고 이렇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가, 그렇게는 인간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천상의 세계다. 매를 들게 되면, 그러면 우의체이 우자가 여기 어차피 꼬약한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이런 말들에 우자가 놓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치우천왕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 일부 종교에서는 이 우자만 나으면 전부 다 치우천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이 우자는 이 치우천왕도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지만 치우천왕은요 이것이 하느님이요 우두물이라는 거다, 우두물이 치우가 아니고 하늘에 준 하늘에서 내린 이런 우두물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린 우두머리니까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우두머리가 되겠지 그치? 하느님 직접 못 내려올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일종의 하느님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런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우두이 내라는 것은 아까 저게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랬다 그치? 그러면 7이 다서리 치자의이치 이것이 어떻게 다서리는 응? 하느님이 다스리는 즐겁게 인간들을 즐겁게 다스리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 말이야. 자이 이유는 이런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 이런 이유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로레에디자 이렇게 된다. 그사진을 보게 돼 여러분들 번역행금봐면 어떻게? 이거는 도리 길로자다 그지? 길로자를 쓰는데 여러분들 길 길로자이고. 이것은 도리다 이 방법이고 레 자는 올레 자다 이거 온다 말이야 이, 이 하느님이 이거 다스리로 오는 유는 이? 유는 오게 된다 어떤 사람이냐 이거다 여기서 뭐에리사 해갖고 애가 태어난다 이런분면 곤란하고 이?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사랑의 사 사랑 자다 리 자는 이거는 다스릴리짜다 이거는 사람 찾 자다 에리 자 사랑을 베푸는 자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갖다 어떤 거나 아다 그지 교회가 우리가 생기기 전에 이것이 수천 년한 오천 년 전에 이것이 만들어진 거니까 자이 하느님이 어떻게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자가 오게 된다는 사랑을 베푸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누구죠 지금은 우리가 뭐 하느님 그지 그, 그 뒤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또 예수 계속 반복돼 내려오겠지. 그지 예수도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결국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내려온 자는 어떻게? 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고 뭐 불교에서는 우리 부처님이고 이? 저 이슬람교에서는 어떻게? 우리 몸에 또뭐 그런 거야. 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온다. 이런 자비는 우리가 그냥 자비다. 이? 사람을 이거 내려가는 이거는 그리고 한국말 내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내 자는 이렇게 힘쓸 자, 이렇게 있는데 복잡한데, 여기서 자비로서 우리는 이다섯일낙 하면 엄연나 힘이 들겠노, 그지? 지금 어떻게, 우리 정치판에 보게 되면, 정치하는 거 보게 되면, 우리는 막 처음부터 칼날이잖아. 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뭐, 뭐, 종족도 다 없애프고, 형제도 다 없애프고, 우리 조선시대는 보게 되면 자기가 왕되면 어떻게, 형님 족보들은 다 없애프잖아.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인내심으로 이렇게 힘쓴 거 어떻게 다스리려고, 이렇게 자비로서 이렇게, 음, 견디고 힘들고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야. 그지 그렇게 자비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다. 무슨 얘기지? 올바른 것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을 베푸는 이런 하나님이 오게 되는데, 하느님이 오게 되는데 이 하느님은 자비로서 끈질기게 이렇게 베푸는 응,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내로 왔다는 거다. 이? 그런데 돈 받으려고 온건 아니고. <웃음> 사랑을 베푸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는 사랑이요. 불교는 자비다. 그치? 그럼 그이두속에다있인 거야. 이? 자 우영. 여기는 우영이라고 되우두문이라고 그랬지. 이? 우는 하느님이라도 자, 영광스러운 우리. 하느 자, 우리, 우리가 저, 뭐, 교회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느님 아니잖아. 오늘 온제가니 우리 찬양합시다 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느님 온다. 레이, 유. 어떻게? 오는 이유는 영광스러운 하느님이 오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하느님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레이영. 우리는 어떻게? 영접하라는 거다. 오면 영접하라는 거다. 그, 그러니까 따라라는 것이겠지. 그래서 지금뭐 예수도 따르고 응? 부처님도 따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얼마나 대단한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느님이 오게 되는데 이 하느님은 사랑을 베푸는 자다. 벌써 예지 다행인 게이지데 벌써 사랑을 베푸는 자와 그 다음에 차비를 베푸는 자가 오게 된다는 거다. 이것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참 이것이 두개다 해야 되는데 한 개씩만 가져가 본예야 지금. 자, 이러면 뭐 우리는 영접을 하라는 거다. 이? 그래서 결국은 답은 똑같은 거야. 불교는 뭐 기독교는 똑같은 답이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락 단락으로 우리는 하니까 세 번째 단락을 한번. 그런데 틀린 거 하나도 없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보니까 발음이 똑같은 발음이 이제.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대목이 한가 보자. 그래서, 이제 불교도 기독교 뭘 하면 안 되고, 기도, 불교도 기독교 뭘 하면 안 되고, 이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그거 뭐고, 나도 결국은 똑같은 건데, 서로 미워할 하나도 없는데, 그지 믿기 맞고, 느낌 맞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7,000년 전 이상으로 넘어간 가그다 7,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후손들이 영 시원찮아. 그 내려, 내려, 이거 벌써 이때 내려온다는 말다 했잖아. 벌써 예지 다해 거야. 그러면 나중에 가면 잉카제국이 가게 되면, 잉카제국에서 나중에 답을 해줄게. 자, 여기서는, 여기서 똑같은 목소이야 달락달라고 처음부터 똑같잖아. 노래는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지? 달락달락.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자이 외자는 여기서 일은 우리가 말하는 일, 이가고 다르다. 이? 여기는 일자. 천부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 일이래. 일. 이거. 일. 응? 천부경에서 일있잖아 천일일, 지일일이 일. 이거는 외자다. 그지? 외일, 로. 로자. 이거는 니가 하나 먹고 아까지게 우리 를 너희들 가족 네? 너희들 가족 이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 가족 들이 자, 이것을 랄리 소리 이렇게 그 소리 하니까 우리가 지금 소리 하니까 그 소리인 줄 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때는 한자 대말이야.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아니야. 자, 이것은 랄리 소리고 자유 종홍 이후 이유. 이거는, 이거는 이유가 앞에서 고 이거는 자유는 자유고, 이것은 우리는 종은 어떻게 해? 막 쫓아가고 넘치고 넓게 이걸 홍이인가 이 홍자는 어떻게 넓게 넓게 우리는 어? 개척해라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가 답이 뭐지 홍그 종자가 무슨 종자를 했노 쫓을 종자를 열면, 열면 열심히 쫓아다니고 해라 이렇게 된거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번 풀어보자 자 너희 가족들이 너희 가족들이 일 이런 여러가지 일이 있어요 이? 이래는 이런 데걸 우리가 먹고 살려면 사냥도 하고 밖으로 막 나가잖아요. 집 밖으로 나간다 이 말이야. 이? 집 밖으로 나가 가지고 집 밖에 너희 가족들이 이? 집 밖에 나가 있을 때 너희 가족들이 난리 소리 난리 소리다. 날짜는 뭐냐면 이것이 그냥 우리가 난리 해갖고 뭐대풍소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물놀이 비슷한 거. 옛날 노래, 옛날에 보게 되면 인디안들이 지금 피도 불고, 풍수도 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날, 날리 날날이, 날날이 해뿐 곤란하고. 자, 아, 어, 이 풍수, 튕수, 이런 소리가, 이런, 이런 소리가, 이 그지? 자, 동네에, 이거는 리 자는 동네다 이거는 이런 사물놀이가 동네에서 그렇게 동네에서 사물을 패들이 노래를 부르고 풍수를 부르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자 마을에서 자기가 느끼는면 마을에서 노래 소리가 나고 풍수 소리가 나오게 되거든면이 소리는 다스릴 일 있잖아. 전달하는 거다. 전달하는 거. 응? 이 소식을 전달하는 거야. 이? 자 풍수 소리가 이렇게 소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저 멀리서 있다 내가 일을 하다가 풍수 소리가 나오고 띵가띵가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너는 어떻게 자유롭게 종홍 막 늙게 응? 다녀라 이거다. 그렇게 는 안정되어 있을게. 우리 마을은 찬알고 우리 가정은 안정하니까 너는 마음대로 사장도 하고 다니라는 거다. 뭐든지 알겠지? 부족하잖아요 그지 옛날에는 인구도 부족하고 인디언들이 마을에 있으면 마을 때 습격도 달하고 호랑이도 나타나고 막 이런 것 나타나니까 이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마을에서 이 풍수도 내가 뜬까뜬까 하고 있으면 너네는 이게 안정돼 있으니까 마음대로 쫓아가서 일을 해라는 거다 먼저 자겠지 알겠어요 그니까 이거 안양네들 아이들이 놀고 이거 춤추고 놀면 어른들은 어떻게 가서 사냥도 해오고 이렇게 뭘것을 구하러 여침이 종행 무진 해갖고 다니라는 거다. 응? 그래서 뭘것도 잡아오고 응? 그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인간들이 막 여기서는 잔치 하고 있으면 남자들은 가가지고 멧돼지도 잡아오고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야. 응? 그렇게 전달하는 거야. 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피지소리라든지 풍수 소리 랄랄리 소리 이거 그지 막 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마음대로 사정해도 된다는 거죠 안정돼 있다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족이 기련 기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기련은 천산이다 천사 기련이라는 것은 이 이것이 소원할 기자예 하늘에 닿을 소원이 하늘에 닿는 거다 자 우리의 가족들이 소원을 해갖고 전달하는 이 천산에서 가져온 천산의 그 느낌이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소원을 담아갖고 전달하는데 통한안했잖아 그러면 레지 소리 이것은 천산에서 가져온 우리 조상들이 눈 기준 이것이 레이레잖는 벼랑레자로 생각하면 안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큰 북이에요 큰 북이 땅지 돼지에 자, 우리 가족들이, 이 힘을 다해갖고, 큰 북을, 대지에두드리갖고큰북 소리가 나게 되게 되면, 이거다. 무슨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을 보게 되게 되면, 뭐가 위험하게 되면, 북을 팡팡팡 막막막막 이렇게 치잖아. 이? 그렇게, 이런 북 소리가 나게 되면, 나래 소리가 나게 되면, 마음대로 일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큰북 소리가 막 이렇게 나게 되게 되면, 아니, 네. 너와 나는, 그제? 우리 모두는, 너와 나는, 우리 모두는, 큰일로 났기 때문에, 우리 가족인 대로 쫓아가라, 이거다. 자, 그래서 우리 피리소리가 뿅뿅 일어날 때는, 니네 맘대로 어른들은 어떻게, 뭘 것도 구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급하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북을 방방방방 치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접어주고, 가족을 지키러 쫓아가라, 이거다. 그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옛날에 단순하게 이런 말이지만은 엄연나 명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단순한 말이네. 자, 네가 머릿 속에 남아 있을 때는 우리 가족이 구원을 큰 기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그다음에 낙원 조라는 것은 이런 보존을 잘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는 죽은 사람들이다, 그지? 자, 가족이 살다 보면 죽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믿게 있는 사람은 낙원 조선으로 어떻게? 우리 하느님인제로 보냈고, 여기서 낙원 조선을 우리는 이, 아끼고 하게 되게 되면, 너희는 복량을 얻게, 요, 요 이유는 있다이요 뒤에, 이 편에 놓으는 거야 이? 이것을 지키고 우리는 남겨놓게 되게 되면, 우리 가족들은 참다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이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 우두머리가 나타난다는 거다 이? 사랑을 베푸는 자가,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 치후 대왕이 치후 천왕이 아니고 이 지도자가 되는 우리는 어떻게 환영하고 영접을 하라 그래서 우두머리를 시하라는 거다 그 우두머리는 어떻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다 자비를 베풀어서 다스리는 자지 힘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영접을 하라 그렇게 그 부족의 우두머리는 어떻게 가장 어떻게 사랑과 차비가 넘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선출해라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부족들을 지키고, 우리 가족과 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소리가 나게 되게 되면 마음대로 일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힘찬 북소리가 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모두가 뛰어갖고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인간들이 뭐가 다 나타나게 되면, 잘 나타나면, 소속에서막 나타나갖고 그 지키려고 싸움하고 하잖아. 똑같은 방법이야.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니, 어떻게. 우리 그인자한 조상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교훈 첫 번째 거랬다. 두 번째 거는 다른데. 두 번째 거는 뭐, 돌아가신 사람의 진원곡. 세 번째는 어떻게? 시직가는 사람들의 축하곡.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번가보자 이것이 1편이다, 그치? 그렇게, 뭐, 뭐라노? 앞에 있는 것이 1절, 이제 2절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 너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행동지침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 밑에 부르는 우리는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앞으로 해야 될 일. 자, 여기는 우리가 성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매와 이 내가 있는 거예요 자, 위에는 왜낸인데 밑에는 왜 이게 메가 있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지 여기서 발음이 애매한 거는 이루어 이래자 아까 지게 발음이 두 개가 붙는 거야 두 글자가 붙는 거는 뒤에 항상 이가 따라온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치 그렇게 이루를 갖다가 이루이 이루어 이렇게 돼이 지어 그런데 그 루자다 루자 자 그러면 이우 자는 어떻게? 우리는 우두머리다. 하느님일 수도 있고, 우두머리다. 그지 자, 하느님이 다스리는, 이 우두머리가 하느님이 다스리는 이 힘차고 발달하고 희망이 있는 이 땅은, 이렇게 되는 거지. 하느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은, 그렇게 우리가 우두머리가 다스리고 이 땅은, 야매이로. 이거 전부 다 1호가 우리 그 전미사 이로가 아니라, 야매이로. 자, 야라는 것은 어떻게? 벌판이지 그렇지? 매는 산이다. 벌판과 산과 이로는, 이거는 동네리자다, 동네리. 마을리, 마을리. 이거는 길, 길로. 그러면 산과 들과 마을과 길에는, 이렇게 되어있 산과 들과 마을과 길에는, 이 조전은 우리가 삼일신고에 보게 되면 이직이 논다. 삼일신고를 한참 뒤 그지만 은삼일신고에도놓게 되면 이 천궁을 설명할 때이 조전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조전은 어떻게? 이 조각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거다. 자 하느님이 다스리는 성기는상과 벌판에가 상과벌 마을에는 전부 다 어떻게? 이게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조각상과 장영, 꽃영자에 우리는 장치가 장다 그러니까 이 장식품과 꽃으로 많이 펼쳐져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말과 이런 것이 우라낭지다. 그렇게이 그러니까 지상천국이에요 이거는. 이 우라낭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상천국이다. 어떻게 산과 드래가 이렇게 장식품, 장식품들과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으니 이것이 지상천국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이지상천국이 요새는 우리나라에 빈질돼 가지고 공음매지가면 그렇다. 길가상가 이게 막 전부 다 꽃들로 장식해 난걸이 공음문제는 마찬가지지. 공음문제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만 그렇게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선 나다 아까 지에는 우리가 낙원 조선이라고 했다 그제. 이거는 미리 이루어져 있는 조선이고 이제는 어떻게? 이 조선은 이 낙원이 되는 조선을 만들어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미완의 그거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 우리가 이렇게 펼쳐나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또 낙원조선을 만들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천산 밑에 낙원조선이 있는데 가가지고 또 이것을 만들어라는 거겠지. 자 이루지여. 여기서 우리는 한번 자 이루는 마을이다. 마을. 그치? 이유자는 우리가 뭐했노 머물고 싶은 거, 이사를 그 정착을 하고 싶은 거, 이? 마을에 우리는 정착을 하고 싶은 이? 고운, 아름다운 그 고운, 땅이 곱다는 것은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겠지 땅이 곱다는 것은 살기 좋아서 정착하고 있는 곳에 어디가? 낙원조선을 만들어라는 게다. 이해되죠 이루지요. 이게 머물 머물리다 그지? 마을에 머무는 거다. 이? 머물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라는 거다. 조는 우리가 희. 이거는 조성할 때네. 조성할 때 조자는 조성할 때다. 이? 자 이것을 우리는 만들 수 있고 즐겁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다. 이? 우리 희망차게 희망을 갖고 만들면 만들어진다. 왜완벽할 완자다. 이게산이 매산이다. 자큰대지 위에. 큰 돼지의, 어? 완전한 이런 산에, 우리가 이것을, 조선 낙원을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에, 메가 놓은 거야. 아까는 내라고 했대, 그제이게는 성전은, 우리가 이 성전은 지금 만들어진 건 내다. 이 가슬인데. 이 산에는 어떻게? 이 산에 있다니, 그지 산에, 넓은 돼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살기 좋은 곳에 낙원 조선을 만들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중에 가다가 인카제국도 어떻게 갔나? 인카제국도 보면 산 위에 우리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당군 조선도 어떻게? 백두산으로 왔고 그래서 산으로 산으로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주는 전부 다 산에 있는 거야.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외세를침투하기 위해서 성을 산 거야. 그러면 만리장성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노? 누가 살겠노? 자, 그는 생각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산에서 이런 성을 쌓아서이 속에 아름다운 이런 세상을, 천국을 만들으라는 거다. 이제 개척을 해 나가갖고. 그 희망을 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낙원, 조선, 이루지야. 이런 넓은 대지가 있으면 이런 것을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여 위에 그하고 밑에 거하고 밑에 후렴하는 거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자 먹을. 자, 여기에 위에 후렴하고 딱 틀린 것이 딱한개 있어. 어디까 요거지 요거. 그렇 여기 유매. 요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요거 한 개만 몇자로 딱 바뀐 거야. 그렇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똑같은 거야. 자 유네 잊지 마라. 이 천국을 잊지 마라. 이유가 여기 알게 된다. 왜? 너희들이 군명을 받게, 즐겁게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는 이몇 자는 어떻게 이3몇자를 썼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몇 자는 우리가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본사라고 생각하면된다 본부의 천국이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성지고 이게서 만들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나가지고 만들어진 천국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야 우리는 우리 교회만 교회본부가 있고 이지부을 이 알고 생각하면 된다. 자, 이 산에 있는 이낭낭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그러면이 낙원 조선을 어떻게 영원히 그 낙원을 그대로 잘지키라는거이다 그러면 너희 가족들은 전부 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 복량이라는 것이 있다. 그지? 네가 이것을 믿고 하는 것이 믿으면 너희 가족들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참을 해라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가슴들이 여기서 펼쳐나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뭐, 막내들이야. 여기 남아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펼쳐가는 형님들은 어떻게 되겠노? 그렇게 이 우리가 저쪽에, 우리가 아메리칸 인연은 우리 형님이야. 그제? 형님이니까 먼저 가서 걸려나. 그래갖고 그 가면서 이런 성지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성지는 또 이게 와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만들어진 것도 잘 보관해라는 거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동참을 해라는 거다.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고다고 어려운 애달픔 그 가정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치산성국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첫 번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 공부를 가르친 거야.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누있데이 우다 우. 그치? 우. 우는 우리는 치우 치우 천왕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지도자다 지도자 각 지역에서 부족의 지도자 이 부족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했나? 사람과 차비로서 끈질기게 베풀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칼된다고 칼대면영원히못 간다는 거다.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역사사를 한번 보자. 가장 유명한 대왕은 누구? 세종 아이가? 세종. 그지? 그럼 끈질기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지탈도 없이. 그 당시에도 어디간 게. 그래서 이 사랑과 자비와 이 미래가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건 해석은 다 했죠. 그제? 자 그러면 이 네이티브 아메리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는 어떻게 이 천부경과 한 상이다, 상, 그지? 이것은 형제다, 형제, 그지? 한 상이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한 상이 돼있다 이거는 찾아야 된다, 찾아야. 이거는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여러분들이 풀게 되게 되면 지금까지 천부경에서 풀어온 것 그대로라는 거죠. 그대로. 천국에 그대로.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이게 꼬약한 거야. 분명히 여기 남아있는 것은 이쪽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저 서쪽으로 가, 서쪽으로 갔든지 남쪽으로 갔든지 분명히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거 아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이 환족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게 될 거야. 이. 모든 종교를 다떼어나 그러나 결국은 이 종교가 형제들이 한 개씩 나눠 먹은 거야. 이. 지금 종교는 똑같은 종교인데 불구하고 형제들이 한 개씩 나눠 먹은 거야. 그래서 서로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야 형제다. 그제.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1만 년.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 이. 한국이 1만 년이다. 그렇죠? 만년의 정체념은 여 밑에 우리는 어떻게 4대 문명 발상지는 BC 한 3천년경 정도 된다 그 바로 밑에 그 바로 밑에 우리는 한 BC 한 2천5백년 정도 된다 어쩌게 되면 여기에 치우 한국에는 치우천왕이 있었다면 한국에는 치우천왕이 있었다면 여기에 우리는 당군이 있는 거예요 당군이 시작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가고 또 이쪽에서도 또막 갔겠지.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습관문이 우리가 습관문이는 어떻게? 해? 부처님은 어떻게? 지금부터가 25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지 그럼 지금부터 2500년이면 BC 500년이야. 응?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해? 마야바짜, 우리는 빛이 한, 뭐, 100년 안을 돼다 그제? 어쩌면, AD가, 우리는 예수가 태어난 시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당군의 역사는 이것보다 2,500년이 앞선 거야. 그리고 이것보다 한 500년이 앞선 것이 사대 문명이야. 그치 그러면, 그 위에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우리는 대조선이 있는 거야. 대조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고래하다. 이거는 결례라는결례 겨레. 우리는 모든 것은 한민족이고 한결례라는 거다. 그래서 네가 맞고 내가 맞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여기가 우리는 신의 경지지 이것이 신의 경지가 아니다는 거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뭘 배워야 되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야, 이걸. 그치? 오늘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푸는 거야. 무슨 얘기지? 그러면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신의 이것을 풀게 되면 이 내용들이 연관성으로 이렇게 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가 대충 이런 식으로 정해져갖고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에 천부진이 하나 온 거, 아메리카에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간 거. 그러면 나머지 한개가 찾게 되면 그래서 이 한국을 천선의민족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도 보게 되면 이 조선이라는 민족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돼이 조선이라는 것은 이 정말 전 세계를 이루는 것이 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좀 작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동남아, 이거에 동남아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되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것을 풀고 났으니까 내년에는 저 천산에, 기, 무슨 산? 기련산. 기련산에, 자우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거 풀었으니까 가봐야 될 거야.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여름에는 기련산으로 내가 아마 무조건 안 따라오면 안 떠오는 대로 내혼자라도 쫓아갈 거다. 예? 네? <웃음> 어떻게? 어, 지금부터 개똥포 하나. 그래서 기린산에 우리가 이것을 풀고 안 가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기린산에 가 가지고 손이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이 산이 기린산이니 그까지 우리 한카메안 되겠나, 그지? 그래서 오늘은 이. 어메이징 그래서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이제 신의 세계에 정말로 우리 공부로 유견법 천부경 유견 비법을 공부를 하게 된다. 마치겠습니다.